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닷물이 변해 황금 덩어리가 되는 꿈. 당대에 재벌이나 부자가 된다. 생산, 무역업에 투자하여 돈벼락을 맞는다. 거울 속에 자신이 금관을 쓰고 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당대에 대간직을 얻고 입신출세한다. 분야 최고의 지도자로서 조직의 혼을 창출해 낸다. 승진, 당선, 합격, 결혼, 경사 등이 있다. 금운이 도금된 시계를 빌리거나 나누어 주는 꿈. 도금된 시계를 빌려 차면 뜻밖의 행재수가 있거나 복권에 당첨될 길몽이다. 금으로 만든 지휘봉을 들고 있는 꿈.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를 얻게 된다. 사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 조직의 장이 되어 입신 양명하게 된다. 맑은 강물에서 금덩어리가 솟아 하늘 위로 오르는 꿈. 지위와 신분이 높아지고 입신 출세한다. 입학, 승진, 당선, 합격, 승리, 취득. 재물, 행재 등이 있다. 생산, 서비스, 수출, 가공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상장회사로 등극하게 된다. 황금으로 만든 밥사발이 찬란하게 빛이 나는 꿈. 직장에서 높이 승진하고 입신 출세한다. 뜻이 있는 곳에 바른 길이 열린다. 석탑에서 살이나 금은 보화를 얻는 꿈. 진리를 깨닫거나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이권을 얻고 신분이 고귀해진다. 금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진리와 종교의 순교자가 된다. 시대적 문명 속의 정치적 지도자가 된다. 신령으로부터 어떤 종교한 보물이나 금은 등을 선물 받는 꿈. 집안과 일신에 좋은 일이 생겨서 주위의 축하를 받게 되고 재물이 쌓이고 총명한 자식을 잉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은잔 황금 잔등의 컵을 얻는 꿈. 명예로운 일에 좋은 역조자나 방도가 생긴다. 쌀이 변하여 사금이 되는 꿈. 무명 옷을 입은 서민이 천신만고 끝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황금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입신 출세하여 금이 환향한다. 금으로 만든 수도꼭지에서 맑은 물이 쏟아지는 꿈. 무척 어렵던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금빛 장도에 오르게 된다. 이제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게 된다. 학생은 정신이 맑아지고 학업 성적이 오른다. 세무사로부터 금빛 찬란한 책을 받는 꿈. 문서상 경사가 있고 매우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행재 물품이 있다. 지필 중 글씨나 문장이 황금색으로 변하는 찬란한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전시회에 나가 대상과 상, 분장을 받는다. 길몽이다.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 거북이를 본꿈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전시회에 출품하게 된다. 재물, 돈, 행운 등으로 집안이 부유해진다 깊은 갱내로 들어가 금맥을 찾아 광석을 캐내는 꿈 물질과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가정, 사회, 국가가 부를 누린다는 뜻이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와 금으로 만든 돼지상을 소유하는 꿈.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당대의 부자가 된다. 많은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백금 반지와 관련한 꿈. 둘째 아기 또는 두 번째 지위에 놓이거나 두 가지 업종에 종사하게 된다. 허리띠에 금 장식을 팔려다가 못 팔게 되는 꿈. 딸을 아무에게도 시집 보낼 수 없어 고민한다. 도깨비가 금은 보아를 가지고 나타나는 꿈. 뜻밖의 신의 도움으로 일억천금을 만지게 된다. 행제, 재물. 돈, 행운 등이 온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금은보화를 안고 집안으로 들어오시는 꿈. 뜻밖의 행제가 생겨 운수가 대통하게 된다. 행운, 재물, 돈, 희소식 등이 있다. 땅에 떨어진 금시계를 줍는 꿈. 뜻밖의 행제를 하여 기분이 날아갈 듯 좋다. 재물, 돈, 물품이 들어온다. 돈자루를 짊어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뜻밖의 행제를 하여 떼돈을 거머쥐게 된다. 주문생산으로 일거리가 많아 분주다사하게 된다. 공사. 하청, 낙찰, 작업 반입반출, 생산 수출입, 선물 물품 등이 있다. 호랑이를 따라 불 속으로 들어가 보니 금은보화가 가득한 꿈. 뜻밖의 행재를 하여 엄청난 재물이 생긴다. 은행돈, 목돈, 갯돈 등이 생긴다. 강물에서 황금 덩어리를 건져내는 꿈. 뜻밖의 행재를 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게 된다. 배꼽 속에서 옷에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오는 꿈. 뜻밖의 신의 도움으로 일락천금을 만지고 당대의 부자가 된다. 복꿈이다. 해골 속에서 금은 보화가 나오는 꿈. 뜻밖의 횡재를 하거나 재물이 생기는데 투기와 모험이 따르게 된다.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금은 보석을 받는 꿈. 마음의 정표로 묻은 약속을 주고받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 선물, 재물을 받게 된다. 금은 보화를 남몰래 훔치는 꿈. 많은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족하다. 임신, 횡재. 소유 등이 있다. 백화점에서 금은보화를 사는 꿈. 많은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된다. 경사, 행제 몰품, 선물 등의 기룬이다. 고급 비단으로 만든 이불을 침실에 깔거나 이불 속에서 귀금속을 발견하는 꿈. 머지않아 본인이나 집안 식구들에게 영예나 발전, 성취의 기쁨이 생기고 자신을 이끌고 도와주는 귀인을 만나게 된다. 큰 길가에서 폐물이나 금전을 얻는 꿈. 머지않아 이권 또는 재물이 생기고 경영하는 일이나 소망사의 순탄한 발전이 따르게 된다. 금은 보석으로 된 단추를 다는 꿈. 명예나 권세가 주어진다. 미혼녀가 금반지를 남에게 받은 꿈. 미혼녀는 결혼이 성사된다 금실이 수놓와진 치마를 선물 받은 꿈. 미혼자는 마땅한 혼처자리가 나타난다. 출장길에 금덩어리를 줍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북꿈으로 행제를 하여 기분이 통쾌해진다. 재물, 돈, 물품. 임신등이 있다. 금빛 동전을 죽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이다. 금팔찌 죽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이다. 길가에서 황금을 죽는 꿈. 복권 로또 당첨 꿈이다. 화려한 불빛 아래 금은 보아가 빛나는 꿈. 부귀 공명하게 되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행운이 있다. 구렁이가 황금 덩어리를 휘어 감고 있는 꿈. 부귀 공명하고 돈벼락을 맞는다. 태몽으로 자식을 낳아 커서 훌륭한 명인이 된다. 땅속에서 금으로 만든 불상을 발굴해 내는 꿈 부귀국명하고 마음먹은 때로 소화성 취하게 된다. 행제, 재물, 돈, 행운 등이 온다. 황금색 브레지어를 가슴에 착용하는 꿈 부귀국명하고 역과 신장에 앞장서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며 가정에서는 어진 아내와 어머니가 되고 밖에서는 훌륭한 여성 지도자로서 남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명예, 재물이 있다. 황금빛 하귀 모를 머리에 쓰는 꿈 부귀국명하고 입신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실제로 허기를 받거나 상, 운장을 받아 승진하게 된다. 명예, 합격, 당선, 자격취득 등의 기론이다. 황금비단의 용무늬가 살아 움직이는 꿈. 부귀국명하고 입신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자연 속에서 새로운 예술을 창조한다. 재물, 돈, 감상, 합격, 당선, 승진, 제수대통 등의 기론이다. 금비찬란한 궁궐이나 집이 보이는 꿈. 국이 국명하고 입신 출세한다. 악길에 크게 성공하게 된다. 밥상 위에 금사발과 금수저 한 쌍이 보이는 꿈. 국이 국명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승진, 당선, 경사, 횡재 등의 기운이다 유리로 만든 상자 속에 귀금속이 가득 담겨있는 꿈. 국이 국명하고 현대판의 도깨비 방망이를 쥐게 된다. 재물, 돈, 재수가 대통하다. 어미 캥거루의 아기 주머니 속에 새끼는 없고 대신 금 덩어리가 들어있는 꿈. 국이 국명한 아들을 인퇴하고 집안에 엄청난 재물이 들어온다. 신규 사업에 투자하면 거금을 거머쥔다. 행운이 온다. 땅에서 돌을 주워보니 황금으로 변해 빛나는 꿈. 비몽사문관에 돈벼락을 맞는다. 거지의 밥통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다. 수박을 쩍 갈라보니 그 속에서 금은 보화가 나오는 꿈. 사람이 타고난 복만큼 많은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금반지를 엄지 손가락에 끼는 꿈. 사회단체나 조직의 장이 되어 출세하고 휘하의 부하를 거느리게 된다. 학생은 명문 학교의 장학생으로 입학한다. 각종 경기에서 승리한다. 금은 보화를 주워 먹는 꿈.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온다. 귀한 신분으로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 백발노인이나 윗사람에게 선물로 금도끼를 받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세대과 부인은 임신를 하여 귀한 자식을 낳는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공으로 상, 운장을 받거나 승진하게 된다. 재물, 돈, 행제 등의 기론이다. 신의 가오로 사랑과 행운의 복록이 가슴에 안긴다. 만복 기쁨, 경사, 대통 등의 길조이다. 금리를 해 덮는 꿈 새로운 단체와 조직을 구성하고 공익을 위하여 업무 수행을 한다. 집안 식구 중한 사람이 입신출세할 꿈이다. 펜던트 금, 은옥 등의 장식품을 목에 걸친 꿈 새로운 중책을 임명받거나 현생활 환경에 변화가 온다. 명예, 신앙생활, 부귀공명 입신출세, 승리, 성공 등이 있다. 금으로 만든 불상이 보이는 꿈 새로운 진리를 터득하고 참된 대각을 얻게 된다 진실한 신앙인이 된다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입신 출세한다 광명과 행운이 온다 항문에서 황금 덩어리가 쏟아지는 꿈 생산 및 식품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재물이 있다 깊은 바다 속에서 금괴를 건져내는 꿈 생산 무역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맑은 물 속에서 누런 황금 동전을 건져내는 꿈 생산 식품 수산 유통, 무역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대기업으로 등극하게 된다. 행재 재물, 돈, 물품, 식품 등이 생긴다. 금도끼가 번쩍거리는 꿈. 생산, 유통, 서비스업 등에 투자하여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 재물, 돈이 생긴다. 모래밭에서 황금 덩어리를 죽는 꿈. 생산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린다. 재물, 행재 물품 등을 힘안 들이고 거저 죽는다 애인으로부터 금시계를 받는 꿈. 선남선녀가. 약혼과 결혼 날짜를 잡게 된다.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애인과 같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음식 접대를 받는다. 동굴 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한 꿈. 소비자의 취향에 잘 맞는 감각적인 상품을 개발하여 떼돈을 벌게 된다. 우리 농산물로 국제시장을 강타하여 신토부리로 농민 깃발을 꽂는다. 행제, 재물, 물품, 식품, 보물, 비금속 등을 얻는다. 황금산의 빛이 찬란한 꿈. 시대적 문명이 새롭게 태어나 화려한 꽃을 피운다. 신비한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하여 민족전기를 바로잡는다. 금빛찬란한 허리띠를 둘러매는 꿈 시험에 합격하여 높은 고이지까지 오르게 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출세한다. 행제, 명예, 승진, 합격 등의 기론이다. 부모님이나 위드어른으로부터 금시계를 받는 꿈 신분과 지위가 높아지고 명성이 자자하다. 익명장, 자격증, 학위 등을 얻는다. 금으로 만든 수저와 젓가락이 빛이 나는 꿈. 신분이 높아지고 부귀 공룡하게 된다. 재물과 돈이 들어오고 경사가 있다. 금빛 찬란한 나팔꽃 같은 산호가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신분이 점점 높아지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 멋있는 문예 창작을 하여 독자로부터 인기를 얻게 된다. 마음먹은 대로 솔솔 풀린다. 용이 싼 똥에서 황금 덩어리가 나오는 꿈. 신으로부터 대복을 받고 이약 부자가 된다. 재물, 돈. 물품 등 횡재소가 있다. 코끼리 콧구멍 속에서 금덩어리가 계속 쏟아지는 꿈. 신의 선물을 받는다. 권급공사, 하도급공사 주문 생산 등의 수주를 받게 되고 엄청난 때 돈을 벌게 된다. 재물, 돈, 물품, 먹거리 횡재 등의 길조이다. 금관을 쓰는 꿈. 신임을 받아 입신 출세를 한다. 국회의원 양복 저고리에 금배지가 땅에 떨어지는 꿈. 실제로 국회의원이나 직장인은 직업을 잃고 실직자가 된다. 파면, 면직, 퇴직 등 불운이 닥친다. 금이나 은으로 소틀 만드는 꿈. 우연히 재물이 들어오거나 경영 중인 사업이 성취된다. 또는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무덤이 쩍 갈라지면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오는 꿈. 유적지에서 국보급 유물과 보물을 발굴해낸다. 희귀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출품하게 된다. 행재 재물, 돈, 행운 등이 있다. 금빛 찬란한 토시를 팔뚝에 끼는 꿈. 일확천금을 손으로 거머쥐고 장안의 부자가 된다. 돈. 하창업 수주 등이 있다 황금 덩어리가 뱃속으로 들어와 임신을 하는 꿈 임산부는 귀동이와 재동이를 낳아 자식을 유명한 스타로 만든다 재물 돈이 들어온다 금반지를 끼는 꿈 자기 마음속의 연인과 결혼하게 될 꿈이다 미혼 여자가 이런 꿈을 꿨다면 낯선 사람과 첫눈을 반하게 될 것이다 열애 중인 남자가 이 꿈을 꿨다면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될 꿈이다 금비녀가 광채를 잃고 까맣게 변하는 꿈 자녀에게 흉엄이나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황금색 비단을 방안에 가득 쌓아 놓은 꿈. 자서 또는 자국이 세계 속에 경제발전을 가져다 주고 물질적 풍요로움을 맛보게 된다. 경제성장, 사업발전, 재물축적, 돈, 물품, 재수대통 등의 길조이다. 금빛 찬란한 행운의 열쇠를 얻는 꿈. 장학금, 정권 학문의 대성, 기타 정신적인 자원, 방도 등이 주어진다. 갈대밭 속에 금덩어리가 반짝거리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되어 온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상품을 개발하여 외국에 수출하게 된다. 행제, 재복, 병사, 발명, 발굴 등이 있다. 삼배무명 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된다. 발굴, 발명, 행제, 제수대통 등의 기론이다 금덩어리를 실컷 먹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사업이 번창하여 부자가 된다. 임신, 행제, 성취 등이 있다. 베개 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운수 대통한다. 행재 물품, 식보, 소화성취 등의 길조이다. 보석함에 호박과 귀금속이 가득 들어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재수가 대통하다. 은행돈, 갯돈, 공돈 등의 행재수가 있다. 금덩어리를 등에 메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에 풍년이 들게 된다. 사업이 번창한다. 행재가 있다. 임산부가 금은보화를 낳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다. 재수대통이다 감방 안에 금은보화와 구더기가 가득히 보이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이 풍요하다. 목걸이, 행제, 개수대통 등의 기룬이다. 모래밭에서 금반지를 줍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행재수가 있다. 자연의 공간 속에서 사랑의 인연을 맺는다. 황금도장을 얻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긴다. 임산부가 꿈을 꾸면 등남하고 장차 커서 출세한다. 명예, 행제, 합격, 승진, 당선, 자격취득, 재수대통 등의 기운이다큰 그릇에 금가루가 수북하게 가득 담겨있는 꿈. 재물과 물품이 생기고 운세가 대통하다.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소화성취한다. 금은방에서 영롱한 귀금속을 보는 꿈 혹은 비슷한 꿈. 재수가 대통하고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게 된다.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물질을 발명한다. 행재 재물, 돈, 사랑, 행복, 행운 등이 있다. 가정에 사금이 가득 차 있는 꿈. 재수가 있고 재물과 행복이 얻게 되는 좋은 꿈이다. 모자를 벗어서 과일, 돈, 금은 보석 기타의 물건을 담는 꿈. 정신적인 어떤 사업으로 이득을 얻게 된다. 금사라기가 땅에 즐비하게 깔려 있는 꿈. 정초의 꿈을 꾸면 한해동안의 농사일이 잘 되고 풍년이 든다. 외상값을 거두어들인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땅값이 치솟는다. 비인을 만나 금불상을 얻는 꿈. 조직에서의 지휘권을 얻게 되어 명예, 권리가 생기고 감동적인 사적을 출판하게 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여 성공을 하게 되고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된다. 관석에서 하얀 금맥이 선명하게 보이는 꿈. 종교와 학문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게 된다. 명예, 경사, 행재 재물, 돈 물품 등이 있다. 우아하고 예쁜 꽃항아리 안에 귀금속과 에메랄드가 가득 담겨있는 꿈 종합예술로 이루어진 멋진 작품을 창작하여 전시하고 멋있는 조화와 예술성을 깊이 감상하게 된다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다 적금과 개돈을 타서 많은 목돈을 만지게 된다 금은 보아로 된 단추를 달고 있는 옷을 입는 꿈 좋은 동업자를 만나서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황금금의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